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산호를 키우다 보면 거의 필수로 구매해야 되는 게 산호밥인데요 산호밥 종류가 워낙 많아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걸 구매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먹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편은 산호먹이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대중적인 것을 우선하고 영상에 언급되지 않은 먹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제가 취합해서 2편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코랄 엑셀인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가장 많이 접하기도 하고 가장 쉽게 구매할 수도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우선 액상 타입이고 종합형인데요. 투여 방법은 본 수조에 바로 넣으시면 되고 우선 여러분 흔든 후에 2 0 0리당 5에서 1 0 m l 를 투여합니다. 가급적 유속이 빠른 곳에 넣어야 되고 매일 투여하면 된다고는 적혀있는데 매일 투여하시면 안됩니다. 이유는 종합형 먹이이기 때문인데요. 종합형의 의미는 해당 제품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건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장점으로는 하나로 통치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세밀한 컨트롤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성분표를 보면요. 단백질, 지방, 섬유, 요오드, 비타민, 그리고 아스코르부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스코르부산은 우리나라 말로 보면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인데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엑시드라고 붙어있는 걸 보면 결국 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산이 있다는 라 것은 과도증시 이끼가 증가될 수 있다는 라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합형 산호 먹이는 초보자용으로는 사용하는 게 좋은데 어항을 컨트롤해야 되는 중급 이상의 리퍼라면 구매하지 않는 제품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항 안에 엑시드가 많고 산호가 굶고 있으면 단백질 위주의 먹이를 투여하는 게 맞지만 코랄엑스는 그렇지가 않아서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요. 다만 베를린 방식과 같은 네이처 시스템이라면 구매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깨끗한 어항하고 락을 많이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케이지의 코랄 바이탈라이저는 구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호 반응력도 좋고 인기가 있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과도증 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해당 제품은 일전에 제오빅 용품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쿠아 포레스트 제품에 에너지가 있는데요 KG사의 CV랑 좀 비슷한 제품인데 과도 징시에는 주의하라고 적혀 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아쿠아 포레스트 제품은 제가 또 별도로 다룰게요 폴리랩 제품 중에 폴리부스터 라는 제품이 있는데 인산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우징하면은 인산염 증가로 시아노나 이끼가 생성될 수 있으나 반대로 산호성장에 필수인 인산염 덕분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저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2 3회 정도로 약 250L당 1ml를 투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절반으로 줄여서 투여하신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여 전에는 가급적 세게 여러 번 계속 흔들고 나서 투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라앉는 성분이 좀 많아서요. 그리고 이 제품도 코랄 엑셀하고 비슷하게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형입니다. 그래서 이끼가 생성될 가능성도 높고요. 코랄 엑셀과 반대로 인산염이 함유되어 있어서 중급 이상의 리퍼분들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폴리랩 제품 중에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리프로이드가 있는데요. 분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조물 1리터 정도를 떠서 100리터당 한 스푼을 넣고 저어서 수조에 뿌리거나 아니면 이제 소량의 물과 분말을 섞어서 주사기에 다가 넣어서 직접 타겟팅 하셔도 됩니다. 단점은 가격이 되게 사악하고 100리터당 한 스푼이라고 하는데 이한 스푼의 정의가 되게 애매해요. 보통 한 스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밥 숟가락으로 보긴 하는데 이거는 밥 숟가락은 아니고요 티스푼을 얘기하는 거고 대략 한 3g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프로이드도 역시 과다 도징시 이끼가 생성될 수 있으니까 주간 단위로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고요 브라이트웰 제품은 산후 먹이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리프스노우 제품은 종합형 먹이에요 종합형이니까 당연히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도 과도증하면 이끼가 생성되겠죠 이거 말고 뭐 주플랑크톤이나 아니면 파이토크롬, 파이토골드, 파이토그린 정도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봤을 땐 동물성 플랑크톤이냐 식물성이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산호마다 동물성을 더 좋아하는지 식물성을 더 좋아하는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호마다 취향껏 고르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LPS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이 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SPS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식물성 둘다 필요하고 뭐 스펀지류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파이토그린은 식물성이고 버튼이나 연산호 먹이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입자가 작다는 라 얘기겠죠 파이토골드 역시 식물성이고 무척추나 아니면 입자가 작은 산호 먹이여서 복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토크롬은 산호 먹이긴 이 한데 산호 먹이에다가 색상 강화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 제품이고요 그래서 보통 버튼을 이제 주된 요소로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파이토 그린하고 파이토 크롬을 섞어서 주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뭐 리프로이드 같이 이제 분말 형태로 줘서 부영양화 위주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컨티뉴 제품인데 파이토블라스트, 주 블라스트, 그리고 마이크로 블라스트 등 제품군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세가지 정도 됩니다. 파이토블라스트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주된 원료이고 다른 제품과 다르게 스키머를 30분 정도 꺼주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다른 먹이들도 리턴과 스키머를 끄고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조명이 꺼진 후에 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파이토블라스트는 200리터당 5미리씩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수조에 넣는 게 좋다고 라 합니다 타겟 피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 컨티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산호 먹이류는 타겟 피딩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블라스트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주된 원료이고요 파이토블라스트와 동일한 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로블래스트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작고 버튼이나 스펀지 아니면 클램같이 여러 종류에게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용법은 200리터당 2.5mm입니다. 보통 브라이트웰 제품하고 비슷한 제품군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최근 제품 중에 아쿠아리온 시스템에서 리프 미스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리프로이드랑 비슷하게 분말 형태입니다. 그리고 100리터당 한 스푼이고 매일 사용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부영양화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라면 스푼 냄새가 납니다. 산호 먹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산호 먹이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어항을 운영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버튼을 주로 키운다고 하시면 상대적으로 부여양화에 가까운 게 좋기 때문에 분말형하고 입자가 작은 마이크로 위주의 산후 먹이가 좋겠죠 레더 같은 경우에는 종합형 먹이가 좋습니다 대신 부족하게 투여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레더 역시 산후 먹이가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성장이 가능합니다 lps 종류는 동물성 위주가 좋고 입자가 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동물성 플랑크톤 위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니오스 제품 중에 LPS 파워가 있는데 저는 지금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다만 니오스 제품 중에 뭐 골드포드나 뭐 크로미스 뭐 이런 생물기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염도가 높기 때문에 염도가 다소 낮은 어항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면 타겟 피딩하면 은 산후에 데미지가 오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는 한33 ppt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35 ppt보다 조금 더 높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피딩을 하면 은 산후에 데미지를 줄수 있다고 라 합니다 SPS는 종합형 보다는 개별적으로 구매한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산염은 폴리 부스터로 커버를 하고 나머지는 케이지의 CV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질산염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질산염을 도징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리프 미스트와 같이 분말형 가루로 이제 부양양화로 조금 더 올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호 먹이 없이 환수만 해줘도 잘 커요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산호는 무기질과 유기질 모두 섭취해야 되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산호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아니면 성장이 안 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먹이는 부가적인 제품이 아니라 필수 제품이니까 산호를 키우신다면 꼭 산호먹이를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